산에 네. 강산이랑 약산인데, 강산은 말 그대로 강한 산인데, 네. 그, 이온화를 많이 해서 최소이온이 많아요. 음. 많이 내놔요 음. 그리고 약산은 이온화를 일부만 해서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는 산을 얘기해요 음. 강산일수록 전류가 그 빼기가 강하고 그 금속이랑 반응을 하면 수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. 홀찌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